새벽 소시장에 함께 간 아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듯 구경을 하였다 아메 이놈 진실하네 그려 엉덩이 좀 보소. <웃음> 야 아빠 저 사람은 왜 소를 어느만지고 엉덩이를 두들겨 보는 거야? 어 그건 살집도 좋고 건강한 소를 사려고 살펴보는 거란다 소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단다 아들 음, 와 신기하네 꼬리 꼬리 꼬리 잡 며칠 뒤 <웃음> 아, 아빠 아빠 아이 철수야 그러다 넘어질라 조심해서 와 아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냐 그, 큰일 났어 아이 왜 무슨 그일 아빠 아빠 집에 빨리 가봐 빨리 왜 남자가 누나를 싹하려고해 누나를 얼른 아니, 뭐라고 미샤 아빠가 간다 어, 누나 누나